안녕하십니까? 시통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치하 사실 오늘 패딩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패딩 트렌드를 좀 다루고 제품 추천까지 가는 그런 패딩 추천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패딩 트렌드라는 게 딱히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디서는 뭐 킬팅 패딩이 유행한다 어디서는 뭔가 미니멀한 블럭이 안 들어간 패딩이 유행한다 이렇게 계속 혼돈이 오니까 차라리 내가 좀 직접 돌아보면서 살만한 패딩이 뭐가 있는지 오히려 그런 게제 캐릭터성에 맞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스파 브랜드부터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 서울 전역을 싹 돌려보면서 살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추천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패딩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오늘의 PPS2입니다 <웃음> 셔츠가 레이어드 된 듯한 탈착이 되는게 아니라 몸판에 붙어있는 그냥 이거 하나만 걸쳐 입어도 여기 셔츠 형태 어, 나일론 셔츠 형태의 스냅도 포인트가 되고 센스 있는 그런 코디를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요거는 같이 소개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받아봤습니다 바지랑 니트 신발도 노이어 제품이에요 핸드워머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종이 질감에 페이퍼 질감에 이런 패딩입니다 이 제품이 불프 기념으로 세일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스파브랜드, 스파브랜드. 브랜드가 모이는 곳으로 가가지고 좀 저렴한 아이템부터 살만한 게 뭐가 있을지 아, 다 둘러보려면 오늘 좀긴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파크몰에 에이세컨즈 유니클로 자라 아르켓은 또 더현대에 있어가지고 아이파크몰 먼저 갔다가 더현대 가는 코스 사실 제가 스파브랜드를 들리는 이유는 있어요 괜찮은 브랜드를 몇개 봤거든 자라부터 가볼까? 일단 첫 번째로 자라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콤비 넥라인 패딩 점퍼라는 제품을 입어봤는데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넥라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모 안감이 아니라 시보리 시보리가 들어가 있어서 목을 잠궜을때 따뜻하게 감싸주는 디자인이라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우, 보통 우리가 겨울철에 나일론 패딩을 입으면 목까지 올렸을 때 되게 차가워요 그런 부분을 무마하는데 시보리로 들어가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고급스러운 것까지는 아니고 기모 안감보다는 조금 더 뭔가 디자인이 디테일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었다 포켓도 일반적인 위치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달려있는 듯한 밑단 끝선에 다일랑 말랑한 그런 위치에 들어가 있었고 일단은 싸고 충전재도 폴리라서 솔직히 따뜻하진 않아요 따뜻하진 않은데 입어봤을 때 핏이 어, 핏이 굉장히 예뻤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제품은 2A 지퍼는 아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충전재가뭐 덕다운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봉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킬팅 본버 재킷을 입어봤는데 이 제품은 좀 입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킬팅 자켓이 약간 깔깔이 너무 아메카지스러운 그런 디자인이 많은데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어깨 라인이 조금 내려오면서 소매 부분은 휠팅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민자로 소매가 민자로 되어있고 집업 니트가 레이어드 된 듯한 그런 디자인이었어서 약간 힙한 느낌이 났어요 컬러 자체도 블랙이기 때문에 스트릿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감성지게 입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잠궈서 입거나 아니면 바깥 지퍼만 풀었을 때는 또 안에 니트 집업을 입은 것처럼 레이어드 된 듯한 느낌이라서 그리고 시보리도 되게 이렇게 두툼한 시보리 쓰고 소매 두툼하고 좀 길게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하켓도 이렇게 좀 크게 어, 이것도 귀여운 것 같아. 찔러 넣었을 때이 소매랑 같이 어울리는 이런 느낌? 이 제품도 아쉽게 회이 지퍼가 아닙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하다. 그리고 자라 매장에 가면 은 겉으로는 디자인이 예뻐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은 폰트가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가 있다든지 개인적으로는 그런 제품은 좀 예쁘게 입기 힘든 약간 좀 좀 그래요 어좀 그런 거는 좀 자제하시고 제가 딱 추천드린 제품은 그런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을 추천드립니다 어? 이거나그 함준수님 채널 나가가지고 입혀드렸던 그 패딩 베스트다 이거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에이세컨즈에 방문했는데 패딩 베스트는 좀 스트릿한 스타일 그런 디자인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가 함준수님 스타일링할 때 입혀드렸던 제품인데 포켓 부분이 무난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사선으로 들어가고 빵빵한 디자인이었어서 그런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은 가격대가 너무 괜찮았어요 6 9 0 1,900원이니까 히뚜루마도록 입을 수 있는 그런 패딩 베스트 입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간 올리브 컬러, 베이지 컬러 이런 패딩 베스트도 잘 없기 때문에 에이세컨즈에서 좀 저렴하게 구매하셔도 좋다 그리고 이런 세심한 디테일도 있습니다 지퍼를 이렇게 깔끔하게 덮어주는 아쉽지만 이 제품도 투웨이는 아니다 투웨이가 들어가면 보통 가격대가 올라가서 좀 없긴 한가 봐요 나쁘진 않은데 이런 디자인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것도 가라 같은데? 어, 이거 위에 이거 지퍼도 가라고 얘는 진짜긴 한데 스냅도 없고 소매도 좋는게 없어서 얘는 그냥 안 입어보고 있습니다 에이세컨즈에서는 저 패딩 베스트 하나 딱 그거 하나 추천드립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잖아 안 예쁜 걸 예쁘다 할수 없잖아 그리고 다음으로 유니클로 매장에 다녀왔는데 심리스다운 159,000원이고요 뭔가 그냥 아웃도어 느낌이지 어.. 깔... 어 예쁘네? 아웃도어 느낌이지 안 예쁘다 하려는데 예쁘네 매트한 소재에 방수 지퍼를 사용해서 지퍼가 포인트 되는 약간 아웃도어스러운 그런 디자인이었고 너무 트렌드하지 않은 기장감과 그런 핏을 가지고 있어서 직장인분들이 입으시기도 좋고 좀 고프코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좀 좋은 패딩이었어요 저 이거 예쁘다 <웃음> 이뻐 이뻐요 이뻐 내기 굉장히 높게 올라오는 거라 후드도 되게 크고 근데 아무래도 유니클로가 사이즈가 딱 맞게 나오는 정피의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한 사이즈 업해서 엑스라지를 입었더니 딱 여유 있게 너무 딱 붙지 않는 껴입었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여유 있는 사이즈였습니다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시보리가 기능성으로 돼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좀더 아웃도어 고프코 느낌이 난달까? 좀 아웃도어 고프코의 이만한 가성비 패딩은 좀 없을 법한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패딩 베스트 제품이 있어서 입어봤는데 흔히 아는 그런 브이넥의 베스트 있잖아요 우리가 코트 안에나 블레이저 안에 껴입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목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디자인이었어서 올드한 패딩 베스트가 아니어서 좋았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글로시한 광택이 있는 형태의 패딩 베스트였어서 텍스처가 있는 니트에다가 그냥 글로시한 그런 패딩 베스트 입어주면은 옷잘 입는 형한 느낌이 있잖아요 힙한 형님이 입을 듯한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이브리드 다운 파카 엑스라지 네이비 컬러를 착용했고 149,000원입니다 미니멀한 빅포켓에 가슴 쪽 지퍼 포켓이 두개 들어가 있는 이것또한 매트한 소재여서 완전 고프코어 스타일로 입기 좋은 그런 패딩이었습니다 후드를 썼을 때는 심리스 다운 제품보다는 후드 핏이 좀더 예쁘게 연출되는 것 같았어요 목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레드 컬러 비닐을 썼을 때저 사람 센스 있게 컬러 포인트 힌트를 줬네 하는 그런 연출을 할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온성도 챙기면서 좀 힙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링 할수 있는 거지 그리고 비니도 되게 괜찮은데? 비니가 괜찮네 품도 되게 크고 가격도 괜찮고 컬러 포인트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유니클로랑이세컨즈 자라 이렇게 둘러봤고 지금까지는 유니클로가 진짜 괜찮았고 디자인 들어간 거는 자라가 의외로 브랜드마다 이제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현영 현영이 님입니다. 예! Yeah. 이 완전 크리스마스네. 근데 이거 어디 거예요? 노이어 표정은 너무 좋은데? 얼마예요 이거? 근데 비싸요 이거 40몇 만원이에요 40몇 만원? 40%, 40, 40 할인 들어갔는데 음 괜찮죠? 입도 괜찮고 아 괜찮은데? 뭐 레이어드한 느낌? 아아 아, 이게 따로 레이어드 하신 게 아니에요 요즘 폼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이어? 노이어 골키퍼? 네 잘하지 그러니까 이제 패딩 보러 가볼까요? 아르켓에 가자마자 가장 눈에 띄었던 제품이 스포티 다운 자켓 379,000원이고요 완전 트렌디한 아웃도어 패딩 느낌이었습니다 요즘에 많이 보이는 그런 블루 컬러 아르켓에 블루 컬러 아이템이 확실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하이넥에 후드를 좀 감싸는 디자인이었어서 굉장히 보온성이 높은 제품이었고 S 사이즈를 입었어가지고 저는 좀 참고하기 어려워서 이 친구를 한번 입혀봤는데 <웃음> 아 누군지 못 알아보겠는데 이거? <웃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아웃도어 같긴하다. 저랑 한방 능이 백숙 밖으로 가래요 <웃음>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근데 이 제품이 좀 지금 품절인 상태여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좀 추천을 드릴 거면은 아웃스탠딩, 아웃스탠딩에서 약간 블루 컬러. 이것보다는 좀색 빠진 느낌인데 아웃도어 느낌으로 트렌디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무난한데 그냥 뭔가 그렇다. 뭐라고 해야 되지? 패딩이 없다? 그냥 패딩이다? 근데 아래가 그래가지고 <웃음> 아 그쵸 올드하다기 보다는 아웃도어 베이스 디자인 중에서 그나마 좀 베이직한 과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제가 이걸 영상을 2편으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지금 스파 브랜드만 보더라도 지금 10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도메스틱 브랜드도 지금 한 5개 이상 브랜드를 제가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편으로 제작되게 된 점을 설명드리는 거고 그리고 1편에서도 좀 많은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어떤 걸 사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라는 제가 추천드린 항목에 한해서 보온성은 크게 상관없고 다른 브랜드랑 겹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찾으셨던 분들은 자라를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 유니클로는 보온성도 챙기면서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 20대 분들은 고프코어 착장에 붙일 수 있고 30대 분들은 출퇴근하거나 어, 상사분이랑 등산 갈 때. 그럴 때 입을만한 패딩으로 좀 추천드리고 에이세컨즈는 제가 딱 추천해드렸던 하나 패딩 베스트 한가지 조금 스트릿 캐주얼 이런 쪽으로 가성비로 입으실 분들에게 컬러가 괜찮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아르켓은 그냥 유행 타기 싫은 사람 10대 20대 30대 40대 상관없이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크게 유행 타지 않고 로고도 없고 디자인도 과하게 들어가지 않은 기본류의 진짜 휘뚜루마뚜루 패딩으로 입으실 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편에 나올 제품인데 네. 브라운야드의 아주 인기 많은 패딩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부터 제품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 브라운야드 패딩부터 그 외에 도메스틱 브랜드들 패딩 영상은 2편을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안 자고 편집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파 패딩 추천 영상 그래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 진짜 예뻐요 딱 봐도 예쁘죠? 기대하세요